어. 라스트 네이버 강도를 피해서 도망치는 게임입니다 이제부터 강심장이 아니면은 영상 시청에 주의를 바랍니다 A키 그리고 D키 마우스 클릭은 라이트가 켜지고요 우클릭 아이가 어. 어.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플래시로 얘를 도망가게 할수 있어요 자 강도가 오기 전에 제가 자물쇠를 따야 되고요 왼쪽에 강도가 있으면 프레슬트로 그리고 옆에 보고 왼쪽에 한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임마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지금 찐이야 진짜 이건 아! 어, 라이트 라이트 터트려 붙였습니다. 습니다 오마이갓 제가 멘트를 못치겠습니다 지금. 오 어, 나인샷 라이트 아왜왜왜왜왜왜 아! 아! 아! 아!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촘수 다시 오자이 초록색 원을 마우스로 조작해가지고 빨간색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보는 건 웃기다고요 여러분들? 난 지금 굉장히 죽을 맛인데? 으아아아아악 아! 아! 자, 알람 주의하시고. 아유 웃지 마, 마. 이런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착하다. 어 누구야 또왜 왔어? 야 라이트 발사. Right, 잠시만요. 아또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 아, 우클링 누르면 닫아. 오, 오, 어, 오! 어, 어, 어, 왜, 왜, 왜, 왜? 오, 어, 지금 이쪽으로 왔다. 와서, 물 닫아. 오! 어. 어. 어. 지금 야, 여기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닫아. 가만있어. 오, 어, 어, 어. 어. 움직이지 마라. 마네킹 있을 때도 움직이면 안 돼요. 아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얘가 움직이는구나 어디로?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이게 마우스 클릭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불편해요 조작하는게 파란 문 여기 이쪽에 이거있고 응? 음? 이쪽으로 가볼게 일단 이쪽으로 자문세 개만 있는 건가? 이렇게 오! <웃음> 이거 어! 빨리 빨리 빨리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문 다닷! 다닷! 다닷! 다닷 다닷 다닷 2초 뒤에 열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알겠어요. 어떻게 했지알았어 진짜. 진심 어떻게 했지알았어 어. 열어주지마. 열어주지마. 아이 문서 리는 소리. 열지 마. 2초 뒤에 열라고요? 2초 뒤에? 지금 열게요. 쉿.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문문지 마! 문지 마! 문문지 마! 됐어. 됐어. 어어. 문을 잠그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불편해 산지 모르겠네, 진짜. 반대쪽의 벽밖에 못 봐요. 또있데 골통경비 이 집엔 누구도 돌릴 수 없다 이거 문 닫아 문 닫아 시가 없어 빨리 닫아 오마이갓오마이갓오마이갓오마이갓오마이갓 마이갓 마이갓 끝1 2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깼다 자 이제 3탄이고요 아 우클릭이 숨기 그리고 S를 누르면 뒤를 보고 라이트 right. 아 적이 오면은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도둑입니다. 열쇠를 따야 돼요. 응. 어, 누구야? 어. 으악! 다시 가겠습니다. 대기. 대기. 응. 어! 오지 마!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그냥 숨어, 그냥 숨어, 아무것도 하지 마, e Smoke, Smoke, Smoke, Smoke, s m o k 힘겨 m 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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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이하하 마이크... 어! 어, 왜, 왜, 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왜. 어! 어! <웃음> 아못 잡죠? 못 잡죠? 오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 <목소리를 clarity> 됐다. 해치웠나그러고 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 뭘? h e There there is a guy stabbing someone on the street. Please send send police, hurry hurry. He's killing her. Okay, p l e come down and tell me where is this happening. Oh wait, I, I I think I think he saw me. No, wait wait. Please don't.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이거? 경찰 소리가 들리고요. 뭐 죽은 거야? 이게 산 거야?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비명 소리가 들거든요. 뭔 내용이지? 아 그리고 쎄야 반가워 여러분들. 끝난 거야, 이제? 어, 뭐야? 이 사람이 강도래요. 어, oh 말까? 정말 끔찍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미션 클리어.